안녕하세요. 그, 오징어요. 오늘 오징어 잡 담으려고, 오징어 여섯 마리를, 어, 샀어요. 사가지고 내가 한 이틀 냉장고 놔놨더니, 조금, 물렁물렁해진 것 같네. 여기 입은요, 이건, 이거 이렇게 누르면 입이 쏙 빠져. 입만 쏙 빼야 돼. 이것만, 이런 것만. 이게 맛있어요. 어, 이것도, 이게, 이게 쫀딱쫀득 맛있어. 소금을 좀 넣고. 소금 종이컵을 하나 해봤는데요. 이제 해보면서 알아야 돼, 해야 돼. 이거 너무 짜, 너무 오징어, 너무 짜게 절그면 안 돼. 반컵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. 응? 소금 반 컵. 이거는 이제 절거 놨다가 응. 3일 있다가 아, 다시 3일. 응, 다시 쳐서 묻혀야 돼. 3일 있다 보자고요. 오징어요. 이거 이틀 됐어요. 절거는지. 그게. 이게 한 번을 휘쳐갖고 이제 꽃, 이거 오징어는 아직 안 익어서 한번 휘쳐도 괜찮아요 한번 휘쳐가지고 썰어야 되겠어요 한 번만 살짝 휘쳐야 돼요 여러 번 휘치면 안 되고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이게 지금요 살짝 비린내가 날라 그래요 아직 이제 덜삭어서 그래서 양념을 해가지고 삭혀야 돼 이게 이틀 시원한 데다가 냉장고에 안 넣어 놓고요 시원한 데다 놔놨어요 냉장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어 뻣뻣해갖고 홍고추 3개 홍고추, 풋고추는 7개 넣고 매콤하게요, 고추를 많이 넣는 거요 파는 적당히 넣으면 돼요 마늘 좀 많이 넣어줘야 돼, 마늘 생강도 깨어 액젓을 조금 넣어줄게 그래야지 젓갈 냄새가 나고 더 맛있어요 매실청도 조금만 참기름 이거 오, 그 오징어 저산 거는 이런 거파 같은 거안 넣고 고추랑 안 넣고 일부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집에 갖고 와서 다시 묻혀야지 더 맛있어요 고추가 이제 이거좀빨강에 묻혀야 되니까 고추가 좀더 넣을게요 고춧가루는 알아서 빨강에 넣으세요 고추가가 많이 들어가네 조금 단맛이 약한데 조금 단맛이 약해서 초청은 조금만 넣어줄게 너무 저가락 달면 안 되는데 그래아 약간, 약간 좀 달면 좋겠어요 내 입맛에 간은 딱 맞는데 예 이렇게 어지워져서 담았거든요 근데, 그, 사먹는 거는 거의 수입이어가지고 맛이 없더라고. 근데 집에서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고 조, 좋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담아서 드세요.